Whoa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치밥 먹방! Let's 츠고 여기는 BHC 붐바스틱 여기는 굽네치킨 볼케이노 순살입니다. 진짜 한입 거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.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볼. 음, 치즈볼 대박. 와, 진짜 맛있다, 와. 음 mm -hmm. 씨밥 만들었습니다 짠 와 진짜 맛있다. 우와, 어, 더 갈래나? 이거 봐요, 진짜 크다. 근육좀 풀어주고 자, 갑니다 한입만! 아, 짠. <웃음> 치밥 탑. 진짜 맛있어요 이쯤에서 치즈볼 음.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. 어우, 먹으네. 근데 맛있어요.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?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어,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여기 치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봐요 와, 아, 진리 메뉴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